오, 오! 어? 뭐야 다시 님아 이거 게이 다시 한번 더. 다시 한번 해 봐. 내려 좀잡아세요내려라 이렇게? 어. 이렇게 공친좀더 빨리 해 봐. 우리 애기들 한번 해봐. 오, 기들한번해봐해이대지 참, 대단해 대단해 보지, 야모찌지 보지, 보지. 보보자보찌모지간지모지모지다지한번더 모찌 지찌지어지 보지. 보지. 진안 보지. 망고 한번 해볼까? n 망고 간다! 앞에 봐봐! 망고 앞에 보세요! 망고 앞에 보세요! 어! 다시 n g 앞 m a 어봐 o m 들 n 안 되나보다! g o Mango, m a 리 체리 앞에 봐. 앞에 보세요. 짠. 어. 다시 한번 더. 한번 더. 아유, 아안 아, 아, 아. 아, 되겠다. 끝. 기나